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올해 1월 말설연휴의 시작과 동시에 뉴스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3월에서 4월 정도 되어 봄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풀리게 되면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었고 일부에서는 그냥 감기 증상이니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계 공식적으로만 16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6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하루에도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베트남 또한 지난달 중순에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다가 7월 26일 다낭에서 십수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어 431번째 확진자까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경우 해당 도시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그 지역에서 사람이 모이는 활동인 축제, 종교나 집회활동, 오락 및 미용시설과 노래방이나 클럽, 마사지샵과 같은 업소의 영업을 강제로 중지시킨다는 것인데요 물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어떠한 지원도 정부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베트남의 대부분 도시에서는 1차적으로 노래방, 클럽, 극장, 종교시설 등의 운영을 강제로 중지하라고 총리령이 떨어졌었고 추후 3월 말 확진자가 늘어나자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워터파크, PC방, 카페, 식당과 함께 헬스장과 당구장, 미용실 등 쉽게 말해서 의식주와 관련 있는 마트나 약국, 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업소를 다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주후 식당과 카페 또한 30명 이하로 수용 가능한 곳까지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하게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 조치를 어기고 몰래 장사를 하는 경우 형법 제295조에 의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하였죠. 그리고 4월 1일 0시부터 베트남은 사회지역 전체 봉쇄를 실시하여 식품, 약품 등의 구입이나 응급치료가 요구하는 상황을 비롯한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하며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그리고 그래버프를 이용한 차량까지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베트남 내에서 모든 국민들의 활동이 스톱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불만이 슬슬 나오게 되자 고위험 지역 12개, 중위험 지역 16개, 저위험 지역 36개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활동을 완화시켜주었으나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호치민과 하노이, 다낭의 경우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었죠. 그리고 4월 22일 자정을 끝으로 사회적 격리가 풀리게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 오고가 되었고 특히 관광 수입의 비율이 높았던 국가였으나 관광객의 방문을 하지 않아 수입은 마이너스가 된 여행업 종사자들 또한 상당수였으며 여행과 관련된 호텔, 에어비앤비, 기념품 판매점은 물론 관광지역의 식당과 마사지샵, 노래방, 술집 등의 유흥시설 또한 손님이 없어 매출이 거의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많은 업종의 사람들의 수입이 거의 사라져버렸으니 그 사람들 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까지 아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돌고 돌아야 할 경제가 돌지 않고 있으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던 것이 곧 끝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던 시절이 이제는 반년이 넘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낭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어 또다시 사회적 격리를 실시하게 되며 종교활동을 비롯한 각종 집회 및 미용시설과 노래방 마사지, 클럽 등의 업소는 또다시 14일간 강제로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격리 및 일부 몇 개의 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소의 영업정지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장사를 할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그때와 같은 조치를 또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일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러한 조치는 14일이 지나고 완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달 후에도 또다시 14일 영업 강제 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14일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연장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단항의 추가적인 사회적 격리 조치를 보았을 때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영업중지를 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이제는 90% 이상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계속 언급을 하였던 종교시설, 미용시설인 네일샵이나 피부관리샵, 이발소, 마사지업소, 노래방, 클럽, 극장, PC방 등입니다. 물론 죽은 자식 거시기만지기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 올해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혹은 베트남 정부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아니 올해 말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시점인 7월 말까지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간중간 영업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더라면 코로나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업종을 전환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초기에 빠른 대응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팔거나 접어버리고 다른 업종의 장사를 시작하였더라면 지난 반년간의 상가 임대료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자신의 인건비와 기타 비용까지 더해 큰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업체에서는 투자는 원래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는 조만간 종식될 텐데 지금 상가를 장기로 계약해놔야 임대료 부분에서 큰 이익을 볼수 있다는 식으로 호갱들을 모아 떠넘기게 하려고 개소리를 떠든 곳도 있었는데요. 2020년 7월 말인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는 7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몇달 혹은 몇 주만 지나면 코로나가 종식되어 또다시 베트남 관광객이 이전처럼 많아지고 경기 또한 활성화되어 뿅하고 급상승할 확률이 높을지 앞으로 7개월 혹은 그 이상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베트남 정부의 영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가 다시 영업 재개를 반복하게 될지 어떤 결과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무모한 선택을 말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지금 시점에 가게 권리금이 싸게 나왔으니 지금 아니면 이런 노른자 자리를 못 구한다는 그런 사자들의 사탕발림의 소가 조금 전 이야기했던 노래방이나 마사지업소, 이발소, 네일샵 및 각종 오락시설의 가게를 무턱대고 인수하는 행위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